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거대한 줄새우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아주 크고 멋진 친구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관상용 새우의 크기는 3cm인데요 이 친구는 두배인 6cm까지 자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생이 새우는 크기가 작아 열대어에게 공격을 받는 반면 줄새우는 크기가 6cm라는 거대한 크기로 열대어와 같이 키워도 먹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항의 코끼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몸의 빛깔은 연한 갈색이며 각각 옆에 어두운 갈색 무늬가 있어 줄새우라고 합니다 덩치가 큰 새우처럼 보이지만 진거미 새우가로 새우보다는 진거미 새우의 먼 친척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진거미는 거대한 집게발로 다소 부담스러운 체형을 갖고 있지만 줄새우는 일반 새우보다 집게가 큰것 빼고는 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해 보입니다 줄새우는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주요 서식지는 경기도, 강원도라고 합니다. 이맛불은 거의 수평이며 수컷의 수돌기는 비교적 굵고 크다고 합니다. 암컷이 수컷보다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생이새우만큼 키우기가 쉽고 번식력도 좋아 가격은 비싸지 않고 생먹이 혹은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친구들입니다. 크기가 크다보니 이거나 붕어 낚시할 때 좋겠네요. 4월에서 8월 중순에 번식을 하며 알은 200개에서 400개를 가진다고 합니다. 살이 맛있어서 식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사육온도는 22도에서 28도, pH는 6.5에서 7에서 잘 산다고 합니다. 구피, 몰리, 플레티아 같은 소형 어류와 합사가 가능하지만 잉어과 친구들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먹는 양과 싸는 양이 많아 수질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잡식이라 뭐든지 잘 먹고 이끼 제거, 사료 찌꺼기를 잘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청소부로 활용되고 수초 이끼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새우가 엄청 큽니다. 생긴 것은 물고기도 잡아먹을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이끼, 죽은 사체를 먹습니다. 수초 재테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우인데요. 일반 새우보다 크기가 크다보니 이끼를 엄청 잘 먹습니다. 먹는 양이 많다는 것은 청소를 잘한다는 거겠죠? 실타래처럼 생긴 이끼를 먹고 있네요. 이끼는 수초의 강압성을 방경하기 때문에 꼭 제거해줘야 합니다. LG 히터 비파도 이끼를 잘 제거해주지만 수초 이끼 처리는 새우가 최고입니다. 다음날 가보니 이끼를 다 먹었더군요. 잎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탈피 흔적이네요.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화단도 청소하러 갔네요 이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꿀렁꿀렁하네요 줄무늬 모양이 참 예쁘네요 단체로 이끼 제거하는 줄새우 친구들입니다 잘 키워서 낚시하러 가보죠 <웃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